안녕하세요. 인담TV 유튜버예요. 최근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죠? 바로 경량패딩인데요. 여러분, 아직도 유니클로 경량패딩을 사고 계신가요? 유니클로에서 나온 경량패딩이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직장인들은 다들 공감하실텐데 초경량 패딩이 직장에서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사무실이 좀춥다든지 아니면 야근을 해야하는데 히터가 나오지 않는다든지 이런 씁쓸한 상황에서 초경량 패딩의 빛을 발휘하는데요 초경량 패딩하면 지금까지는 유니클로를 떠올리셨을 거예요 유니클로를 사기는 조금 찝찝한데 다른 초경량 패딩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생각보다는 다양한 곳에서 초경량 패딩을 만들고 계시기는 했지만 다만 컬러라든지 사이즈에 대한 아쉬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번에 초경량 패딩을 구입한 브랜드는 총 3가지였는데요 지오다노, 에이 세컨즈, 그리고 바로 탑텐1 0입니다 우선 지오다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 지오다노 패딩은 사실 제가 이번에 구입한 건 아니고 2년 전에 구입을 했던 초경량 패딩이거든요 저는 그때도 유니클로보다는 지오다노가 조금 더 탄탄한 느낌이어서 지오다노를 구입을 했는데 지오다노랑 유니클로랑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았어요. 물론 세일을 안 했을 때 얘기죠. 그리고 뭔가 디자인이 저는 지오다노가 더 예뻐서 지오다노 걸 구입을 했었는데 굉장히 잘 입고 있거든요. 가 때가 타도 티가 안나는 그레이 컬러로 구입을 했고요 이거 한번 빨아야겠다 우선 지오다노는 요넥 부분이 이렇게 라운드로 처리가 되어 있고 한번 더 박음질이 되어 있어요 어디서나 볼것 같은 그런 심플한 초경량 패딩 디자인이에요 뒤쪽이 보시면 아주 살짝 더 길어요 엉덩이 쪽을 아주 살짝 가려주는 그런 기장이었고요 넥 부분이 너무 깊게 파여있지 않아서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항상 목폴라랑 이런 걸 입는 건 아니잖아요 안쪽에 뭔가 좀 브이넥이라든지 아니면 라운드를 입었는데 경량 패딩마저 너무 훅 파져있으면 허전하다 그러면서 좀 춥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지오다노꺼는 이쪽 라운드 부분도 조금 타이트하게 되어 있는 편이어서 그렇게까지 막 춥다라는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나머지 두 브랜드에 비해서 이 간격이 조금 더 좁고 타이트한 느낌이에요 제가 85를 입으면 저는 안쪽에 조금 두꺼운 니트를 입었을 때 어? 좀낄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도 90을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제가 다른 브랜드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런 암홀의 넓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품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조금 타이트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이즈를 한 사이즈 더 업해서 구입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금액대는 거의 7만원대였어요 6만원 후반대 6만 7천원, 6만, 7천 6만 9천원 이랬던 것 같거든요 지오다노는 덕다운이에요 그래서 오리 솜털이랑 오리 깃털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 이 오리 솜털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통은 80에 20이 가장 적당하고 가장 많은데 여기 지우단노는 오리솜털 90, 깃털 1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보다 솜털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덕다운치고 금액이 조금 높은 거 아닌가 싶었는데 혼용률이 괜찮아서 저는 나름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A 이세컨즈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오다노랑 디자인이 아주 살짝 다르죠 이 라운드에서 한번더 잡아주는 게 없어지고 더 깔끔해진 느낌이기는 해요 저는 전반적으로 A 이세컨즈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다만 컬러가 조금 어두운 컬러만 남아 있어서 그게 되게 아쉬웠거든요 이 뒷부분이 아까 지오다노처럼 뒤가 에 살짝 더 긴데 얘는 앞이랑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한번더 곡선으로 여기를 요렇게 곡선으로 한번더 굴려줘서 훨씬 여성스러운 느낌도 나고 옆 라인이 되게 예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안쪽에 저는 컬러가 다르게배색이어 있어서 아 리버시블인가 보다 이러고 봤는데 아니었어요 리버시블은 아니고 왜냐면 이 박음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보이니까 그리고 주머니가 요렇게 달려있는 거 보니 리버시블은 할 수가 없어요 안쪽 배색이 요럴 때좀 빛이 바라네요 확실히 접었을 때 훨씬 더 귀엽고 조금 더 센스있는 느낌이 나요 에이생앵 쪽은 조금 더디테일 신경을 많이 썼다는 라 느낌이 들어요 저는 어디 가서 벗어났을때 이게 조금 더 예쁜 거 같기는 해요 굳이 또 벗어놓은 거까지 생각을 해야 한다면 저 이거 85 사이즈 구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오다노 90이랑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사실 지오다노 보다 얘가 더 어, 입었을 때 여유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만약에 에이세컨즈를 구입을 하신다고 하시면 저는 정사이즈 구입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에이세컨즈도 목부분이 그렇게까지 많이 훅 파여있지 않아서 따뜻하게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옷도 덕다운이거든요 솜털 80, 깃털 20이에요 가장 무난한 혼용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거의 지오다노랑 비슷했어요 에이세컨즈 85 사이즈, 스몰 사이즈 구입했고 저는 69,900원에 구입을 했거든요 대신에 에이세컨즈가 조금 저는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건 주머니가 너무 옆쪽에 있어요 지오다노는 이런 걸좀 신경을 쓴것 같아요 이 옆부분의 마무리를 앞쪽으로 조금 더 사선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주머니 넣기가 훨씬 더 편했어요 뭔가 그냥 앞에서 그냥 쑥 들어가는 느낌인데 이 에이세컨즈 거는 옆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느낌? 응. 주머니를 생각했을 때에는 지오다노가 좀 디테일에 신경 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이세컨즈는 여기서 그냥 앞판과 뒷판이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반면에 지오다노는 앞판과 뒷판이 연결이 되어 있는 이 가운데 부분에 한번더 구슬을 대줘서 옆구리까지 시리지 마라 추운 겨울에 옆구리 시리면 더 시리니까 더 추우니까 옆구리 시리지 마라 라고 이렇게 한번더 대준 것 같아요 지오다노랑 에이세컨즈의 차이점은 좀 그게 가장 큰거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카텐 건데요 사실 이 컬러가 가장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진짜 완전 엄마 등산복 같은 체리 핑크랑 이런 인디핑크 뭐 그런 남들이 잘안 입을 것 같은 그런 컬러만 남아있어 가지고 제가 그 인디핑크를 데리고 왔는데 우선 가장 컸어요 웬걸 85를 데리고 왔었어도 될 뻔했다 가장 깁니다 기장도 뭔가 얘는 엉덩이 끝을 가리는 느낌?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구스예요 구스라서 만원이 더 비싸요 7 9,900원에 제가 구입을 했고요 혼용률은 솜털 80에 깃털 20이고요 엄마들에게 선물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엄마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엉덩이 안 가려주면 엉덩이 시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전반적으로 여유 있는 그런 핏이다 보니까 엄마들은 편안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막딱 달라붙는 거잘안 입으시잖아요 배 나왔다 뭐한다 하시면서 그래서 엄마들이 입으면 어, 되게 편안하게 느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탑10도 옆쪽에 옆구리 시리지 말라고 이렇게 한번더 대줬는데 탑10은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이렇게 세로로 넣었어요 지우다노는 아까 가로 무늬가 계속 그냥 이어졌다면 탑10은 세로로 이렇게 넣어주고 허리라인이 살짝 더 들어가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입었을 때 너무 부해 보이지 않고 살짝 슬림해 보이는 효과도 있는 거 같아요 아무래도 아무리 봐도 열번을더 봐도 딱 어머님들 스타일이야 탑10이 원래 그런 느낌이 아닌데 엄마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이런 거? 탑10은 또 센스 있게 이렇게 주머니에 자크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자크를 다 닫으실 수도 있고 주머니를 열고 그냥 다니실 수도 있어요 핫텐 구스다운의 가장 큰 단점을 제가 하나 찾아냈는데 바로 넥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내려오는 거였어요 뭔가 많이 훅 파져 있죠 장단점들이 다 하나씩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세 가지의 초경량 패딩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디자인 면으로 봤을 때는 A세컨즈가 가장 예뻤던 것 같아요 근데 실용성이나 가성비를 생각했을 때에는 저는 지오 단어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단지우단우는꼭한 사이즈 업 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엄마 겨울에 너무 춥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신다면 저는 TOP10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 브랜드마다 차이점이 있고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디테일을 조금씩 더 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초경량 패딩으로 따뜻한 겨울을 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다시 만날게요 안녕